빠빨. 안녕하세요 바다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스카이허브 라운지 동편에 와 있습니다. 곧밤 10시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이동할 건데요. 지금 제가 라운지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요. 평소에 저라면 막 엄청 먹었을 텐데 아무것도 안 먹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오늘 제주항공 스페셜 기내실을 맛볼 거기 때문이죠. 이번 리뷰는 LCC항공사 기내식 리뷰 2탄입니다. 1탄은 에어아시아였고, 이미 여기서 확인해보셨죠? 제주항공의 안심스테이크와 비빔밥 맛은 어떨지 제가 잠시 후 확인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배고픈 상태를 만들어서 맛을 잘음미해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다시 봬요. 탑승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이판 가는 비행기는 33 좌석 구조의 아주 작은 비행기였습니다. 제가 여행한 시기는 2020년 2월 초인데요. 비행기는 3분의 2 정도 찼고 거의 다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자, 메뉴판 먼저 보시죠. 감귤인의 추억 상점. 옛날 소시지랑 계란 후라이가 들어간 도시락이네요. 물론, 진짜 양은 도시락에 주진 않습니다. 이는 갈배. 갈배는 원 플러스 원이에요. 오, 괜찮다. 저, 요런 이벤트도 있고요. 여긴 주전부 리들 과자랑, 뭐, 오징어. 커피. 감귤 주스. 저 감귤 주스 맛있는 거 아시죠? 상큼하귤 이게 진짜 맛있어요. 라면은 이렇게 네종류가 있고요 여기는 인스턴트 밥입니다 밥이랑 그리고 짬뽕에다 밥 말아 먹을 수 있고 고추장,나물,비빔밥도 있어요 이거는 패밀리 세트인데 한 2,3인 정도가 맥스인 것 같아요 짜장범벅 이거 참 맛있는데 한입거리죠? 4,000원입니다 물론 비행기니까 이해는 합니다 여긴 사전 주문 기내식으로 좀더 요리다운 기내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문한 스테이크와 레드와인 세트도 있고요. 제주항공에서 가장 비싼 기내식이죠 2만원입니다. 사전 주문하면 음료도 천원씩 깎아주고 있어요. 제주항공에서 자기네 이름 걸고 판매하는 코스메틱입니다. 기념품으로 하나씩 괜찮겠어요. 오, 조떡이다. 조떡 봐서 너무 반가웠는데, 사이판 노선에서는 안 판대요. 음... 드디어 기내식이 도착했습니다 비빔밥의 첫인상은 너무 좋았어요 딱 봐도 일단 밥도 되게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졌고 자 보세요 상추, 소고기, 지단, 당근, 시금치, 고사리, 무생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재료들이 하나하나 다 신선하고 좋아보였습니다 물한 잔도 제공됐고요 이건 후식으로 먹으라고 준 떡입니다 시원한 동치미 국물 맛있었어요 자 스테이크 열어봤습니다 동그란 안심 스테이크가 스파게티 면이랑 왜 스파게티 면이 들어있지? 아무튼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사이드로는 김치랑 오이 피클이 제공됐고요 둘다 맛있었습니다 피클은 새콤하기보단 좀 달콤했습니다 요건 스테이크 소스 레드와인 미니미니한 병이네요. 혼자 먹기에 딱 좋아요. 자, 13도로 도수는 꽤 있는 편인데, 영동군에서 만든 오, 국내산 와인입니다. 제주항공과 함께 맛있는 여행 되세요. 자, 스테이크 썰기 시작. 좀 질겨 보이는데, 자, 질겨 보이죠? 보기엔 굉장히. 하지만, 생각만큼 질기지 않았어요 안심이어서 그런가? 부드럽고 맛있고 특히 이 소스랑 되게 잘어울리더라고요데미 글라스 베이스 소스인데 맛이 고급집니다 아... 제가 먼저 한입 먹어볼게요 음, 음, 음 고개 끄덕여진다 자 와인도 따보겠습니다 똘똘 똘똘 똘똘 똘똘 따라줍니다 와인은 스윗하기보다는 좀 드라이한 와인이어서 저한테는 감귤 주스가 훨씬 맛있었습니다 그냥 한잔 정도 마시니까 고기랑 딱 좋았어요 중간중간 오이피클이랑 김치도 먹어줍니다 느끼함을 잡아줘야죠 아 맛있어 자 야채도 먹어줍니다 스테이크 소스 찍어서 먹으니까 맛있었어요. 소스가 워낙 맛있었거든요. 좀 돈까스 소스랑은 다른데 그러니까 돈까스 소스랑 스테이크 소스 중간 맛? 자, 여기 이 스파게티 면도 스파게티 소스가 따로 없기 때문에 스테이크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음, 이것도 뭐 나름 먹을만 했어요. 면이 아주 불어있진 않더라고요. 와인 한잔 해야죠 그래도 이번엔 알록달록 예쁜 비빔밥 차례입니다 밥이 제가 스테이크 먹는 동안 조금 식었나봐요 잘 안나오네요 생기름 싹 두르고 이번엔 고추장 자 비벼 비벼 야무지게 비벼줍니다 쓱싹쓱싹 쓱싹. 아 한입 드시죠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그게 한입 음음음 음. 야채 안 좋아하는 저도 이거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스테이크랑 비빔밥 둘다 진짜 맛있는데 비빔밥이 좀도 맛있는 것 같아요 동치미 국물도 맛있고오 시원해 이번엔 떡차례 겉에 코코넛 플레이크가 붙어있어요 떡은 전혀 퍽퍽하지 않고 되게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속에는 딸기 크림도 들어있습니다 상호.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였는데 제가 와인을 잘못 먹어서 감귤 주스 한잔 추가 시켰습니다 이거는 물도 안 들어간 감귤 100% 주스예요 감귤의 자연적인 단맛 포템이 터지는 맛이에요 강추합니다 제주항공과 맛있는 비행하였습니다. 뿅! 오! 사이판 왔어요! 신났어! 사이판 다른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